그, 내 혼자 위기감. 아, 혼자가요? 완전 혼자가요? 혼자가. 팀으로 뭐, 일을 하지 않 항상, 그, 그, 전방에 침투할 때는 혼자가. 침투할 때는, 그 뭐, 놔줘요. 네. 우리 실제는 침투하는 걸 확인해도. 네. 그, 이제, 복귀할 때는 무조건 사살이라왜 아. 그러냐면, 복귀할 때는 자, 많은 자료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들어올 때부터 그냥 조지면 안 돼요? 바로 사살하거나? 저기 침투에 들어오면, 아...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와서 밑으로 전방부대로 들어가는지 아, 어디로. 파악할 그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하기 위해서 아... 일단 놔주고, 복귀할 때는 무조건 사살하는 거고. 아, 그러면 침투로가 노출되면, 그 침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루트를 우리가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매복하겠고 이제 잠복을 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로 이제 잠복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저지하려면총 우리는 이런 조, 거 개인격 투수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것도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아, 기본적으로. 해야지. 아, 해야지. 아. 기본적으로 해야지 기본적으로 아. 해야지 호신용 아. 칼그다음권총 아. 아. 그리고 주로 이제 나침판. 아. 나침반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지 어느 음.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주 업무로. 아. 그 주업무면서도 침투를 수시로 확인하는 거야. 수시로 확인하는. 그럼 그 2년 6개월 동안 거의 그런 훈련을 그 계속 또테이션야지 네, 뭐. 그래 아. 이제 사람 이 바뀌면서 다 이제 우리 다 철수하게 돼요. 아. 그다음 이제 어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는 음. 못. 그럼 아예 북쪽은 한 번도 안 넘어가셨어요. 북쪽은 안 넘어가죠. 북쪽은 또 아. 북쪽 넘어가는 건또 우리가 명해에서 안내할 를때 있다고. 네. 아 그럼 북파 공작팀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따로 있어. 뭐그 안전 아. 실미도 같은 그런 북파 공작은 그런 따로 아. 있고. 계속 넘어서 주민들 음. 생활 수준 뭐 군부대는 그 그것도 침투하기 쉽지 않고 아. 제일 유용한 게 이제 침투로를 알아가지고 음. 나중에 차단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국파공작원 아니셨나요? 국파공작원 아니죠. 아, 그러니까 방첩공작원 그렇 음. 아. 지금은 전방에 이제 칠착선들이고 음. GP도로 잘되있었지만그당시는 많이 허술했지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월남전 참전하면서 참전한 이후에 70년대 초반부터 경기가 음. 조금 나아졌지. 아, 그렇지.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는 음. 우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장비보다는 사람을 음. 가지고 위주로 공작을 활동했다고. 근데 그 훈련소라는 게, 뭐 건물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어디 뭐 산이나 이런 데였어요? 요즘 가도 비닐 하우스 같은데, 어디 외탄데, 아, 아, 아, 아, 아. 교관 한두 사람이, 또 식, 식사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 한, 한 15명 정도 같은 것 같아요. 15명이서 네. 그냥 훈련을 하는 거네. 그것도 졸업 나눠서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니까. 음. 주로. 개별 내지 하면 많이 하면 2, 3명 정도 하고 아, 보통 1대1 수업을 많이 받았데 개별로 그냥. 개별 수업이 거의 많다고 봐야지 예를 들면 뭐 좌표 찍어주면 여기로 오라 이런 것들 또 좌표 찍어줘도 그 막상 그 현장에 가면 굉장히 험악하다고 그거 그러니까, 이 음, 그 지도만 보고 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도하고 나침반인데 어, 어. 그 막상 찍어준 좌표점에 가면 어. 그 혼란스럽다고 어. 그거 찾는데 시간이 제법 걸려요 아. 아무 전문가라도. 또그 좌표점을 확인했다는 게또 인식이 있어 아, 아. 안갈수 있잖아 또 그치, 사람이 그치. 또 내가 달아놓고 와그다음다는 사람이 또 그걸 아, 찾아야지 뭐. 그럼 그거 갔다가 또빈이할수 와서 또 자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14일간 그전방서활동하고아 그래요 그냥 아예 생 완전 필 필드, 야생 필드에서 그냥 야생에서 랬잖아요아 실제 침투라든지 이런 하는 작전을 하듯이 그렇지 저기 침투에 오기 때문에 그 침투하는 맞어서 주로 잠복이 잠복 매복이 가면 14일 기간으로 가는데 이제 먹을 거는 주로 이 미식 가루 같은 거 그리고 절대 아. 불을 목표게 되었어요 아 흔적 남기면 안 되니까 흔적 남기면 또 불빛이란 게 멀리까지도 가고 아. 또그 냄새 나기 때문에 가서, 무슨, 뭐, 열매나 있으면, 뭐, 혹시 먹을 건뭐라도 물은, 아. 이제, 겨울물 찾아서, 이제, 뭐. 알아서 먹어야 돼요? 알아서 먹어야 되고. 잠은? 잠은 그냥, 야생에서 이, 그냥. 이, 가면, 낙엽이, 뭐, 자기 좋은 데 많아. 아, 그래요? 그럼. 그럼 <웃음> 아니, 여, 침낭도 따로 없고? 침낭도 따로 없고, 무게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럼 뭐 있고, 훈련, 훈련복 있고? 뭐, 깨구리복 그냥, 이런 거? 그 깨구리복에, 이제, 뭐, 14일 지 벗고 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활동하고 낙엽을 깊이 많으면 안 춥다고 또. 아 그래요? <웃음> 어, <근데 이제 웃음> 4월 달은는 눈이 좀 있어서 조금 춥지만은 음. 이제 4월 지나고면 전방도 눈이 녹거든 녹고 어. 나면 뭐 그래도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땅을 파고 또 극한 훈련을 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 젊은 나이인 것그좌표와좌표사이의 거리도 꽤 있잖아요. 그, 그당시 이제, 낮이라도 전방에는 숲속이 어둡고 하거든요. 아. 내가 도망갈 때야 40개, 50개 죽기를, 살기로 도망가지만은, 그건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한 5km, 5km 음. 미만인 것 같아. 아, 근데 완전 그냥 산이잖아, 그거. 한산이고 숲이 아. 어둡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아, 다니거든 아주 은밀 짐투를 해야 되니까 은밀 활동을 해야 된다 니까 아, 그래가지고 일단 그 지정한 좌표 가서 음. 확인하고 따로 놓고 확인하고 나면 다음 좌표로 음. 옮겨거그거 가면 또 찾는 데또뭐 아. 뭐 어떤 데는 뭐몇 시간 하루 걸리고 한다한다니까 한단, 음. 인식표가 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어디 뭐 걸어 놓고 뭐, 뭐 걸어 놓고 이제 아. 주로 비닐로 걸어 놓은 거지 아. 비닐로 걸어 놓고 묶어 놓고 음. 이제 아, 묶어 놓고 뭐, 그래 이제, 이제 색상만 바꾸고 뭐. 음. 주로 한 자표에서 한 3일 동안 활동을 하거든. 그 다음 좌표가 3개니까 한 9일.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한 5일 정도는 그때 침투하고 복귀하는 그 시향이 음. 걸리고. 2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어.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딱 그냥 막와 진짜 이때는 진짜 힘들다 막 이런 어. 느낌? 차라리 그 훈련은 뭐 후방에서 받으니까. 어. 후방이라 해봐야 전방 춘천 지역이니까. 아. 뭐그 뭐 사실은 후방이 아니지만. 음. 거기보다는 실 전방에 침투를 확인할때그내 아. 혼자 위기감 아 혼자가요 완전 혼자가요 혼자가 팀으로 뭐 이길 때는 아, 아, 아 항상 그그 그 전방에 침투할 때는 혼자가. 두 사람이 가게 되면 활동도 지장이 받고안 아, 되거든. 그래요? 또. 좀 너무 막 외롭고 약간 좀 너무. 바로 좀 그게 되잖아. 이제 그런, 그, 그런 생활이. 어. 처음 한 1년, 2년은 힘들다. 고 언제 교체될지 모르지만은, 그래한 3년째 들어갈 때는. 어. 그때는 좀 익숙해서 뭐 포기하고, 이제, 그러니까좀 나왔지만은. 전방에서 그 상황이랑 춥지, 밤 되면 뭐. 그런가? 짐승들 소리 나지, 빠시락 거지지 아. 그, 그 상황이란 거는. 초, 긴장 상태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땅도 깊이 팔고 안전하게 해야지. 그리고 또 아. 추위를 견뎌내야 되잖아.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체중이 한 5kg 정도 감량이에요. 14일 한번 작전 어, 뛰고 어, 오면 어, 그냥. 어, 어, 어.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긴장, 못 자고. 막 하지. 그러면 또 이제 몇 개월 또 쉬잖아. 이제 쉴 어. 때는. 또 회복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그, 그때 들어갈 때는 지방질 위주로 몸을 많풀리들어가요 아, 일부러. 어, 일부러. 내가 살기 위해서. 아... 그그 전방에서 그, 철제성 부고에서 그 침투를 하는 과정이, 그거는, 생사가 못 걸리는, 거죠 그치, 응. 그, 막, 좀 가다가 우리 희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면할 때가 있네, 위쪽 사람들하고. 대면할 때확차나 있어. 그래가지고 희생되는 사람도 있어. 아. 어,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사고 난 거거든. 아. 나중에 이제 그, 시체는 찾고 하지만은, 참, 집에는 다 보관을 한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고. 또, 이 복귀하는 애들, 이제, 그것도, 이제 사살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내 이야기는 안 하고. 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 뒤초 훈련받고, 2년 6개월 동안 훈련이 아니라, 그냥 실전을 거의 뛰신 거네요, 그냥. 바로 전망의 실전은, 4, 5, 6, 매년. 음. 7, 8도, 이제, 와서, 아, 이제, 하고. 회복하고. 하고, 90, 아.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1, 12, 네. 1, 2, 3은, 또 훈련하고 훈련 기간이긴 하지만 거의 실전을 병행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항상 그래 그강막각을 그 잃지 않아야 되고 거 아, 잃지 않아야 되니까 어. 아. 항상 전방에서의 그 일어나는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침투로가 잘못되면 다음에 사람이 그 침투를 이용해야 월북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한삼 개월, 사 개월 하는 사람들이 많 아. 많아. 우리그 사람들 이제 가끔 반대할 때도 있고. 아, 그럼 그 북파 공작팀은 중앙정보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HID나 UDU 이런 사람들이요? 북파공장은 구성이 이제